Love. 어우. 지금 눈이 와서 집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어쩐지 춥더라니 저는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냐 택배를 보낼까 보내고요 그리고 하루 야채를 먹습니다 이거는 월화수목금을 먹고 싶었긴 했는데 한 개가 2,000원이거든요 네,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은다못 먹고 월수금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회사에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리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보통 아침에 포장을 끝내면은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 하다가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로 영상을 봤는데 오므라이스를 해먹는 영상을 봤거든요, 누가. 그래서 아 나도 내일 점심에 오므라이스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오므라이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간에 가르면 옆으로 쫙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패딩을 입었는데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컴퓨터로 알아봐야 되겠어요 일단 유튜브로 홈이스 만드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어요 오믈렛이라고 찾아야 되나? 오믈렛 근데 이 오믈렛은 프라이팬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꽤 많이 와네요 오늘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우산을 안 쓰고 나왔습니다 마트도 코앞이라가지고 당근이랑 양파랑 그리고 파를 사야되는데 파가 아가... 아가 이만큼은 필요가 없는데 이걸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걸 사겠다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리얼을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이 그래놀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냥 이걸 먹어야겠어요. 새로 사준 후라이팬이거든요 여기다가 오믈렛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믈렛을 옛날에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제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까 영상 몇 개를 봤었는데 아 이거 보, 볼 때는 쉬운데 이게 하면 또 막상 안 되거든요 손질부터 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파랑 뭐냐? 당근 그리고 파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썰어놨거든요 근데 진짜 재료가 얼마 안 들어가서 당근을 이만큼 샀었는데 위에 이 정도 썼습니다 이거 쓰려고 당근에 샀어요 또 위엔 자르고 밑에 한여 정도 썼습니다. 양파도 하나짜리 있었는데 지금 반에 반도 안 썼어요. 이걸 먹으려고 지금 양파를 샀습니다. <웃음> 도와주는 게 없네. 짜란. 이걸 하나를 만들기 위한 현실입니다, 이게. 역시 만드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잘라봐야겠죠 이런 말이... 제가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저그 히피펌을 하고 나서 머리 손질을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엄만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일단은 젖은 머리 상태에서 조금만 말려줘요 이렇게 조금 약간 젖은 머리 상태로 저는 컬크림을 이걸 사용하거든요 다슈 컬크림이 이렇게 터져요 지금 또 젖어 있어가지고 좀 젖어 보이거든요 이 상태로 놔두면은 점점 마르면서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손질 끝입니다 되게 간편하죠? 지금 이거 바르는 것도 다 썼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아주 다 끌어모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끝 배고파 어제 오믈렛 오므라이스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 뭘해 먹기가 싫어졌습니다 만드는 데한 시간 걸리고, 다 먹는 데한 15분 걸리고, 치우는 데한 한 20분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리얼만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2시에 촬영했기 때문에. 시리얼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아직 안 뜯은 건데, 여러분은 이, 이걸 어떻게 뜯으시나요? 제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뜯을때 이게 날개처럼 여기 끝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날개처럼 그러면은 여기 한쪽만 이렇게 뜯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걸로 막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르세요? 그냥 궁금해서 이거는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머리가 어느 정도 마르면서 고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왁스 마른 것처럼 약간 딱딱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라서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그 촬영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긴 거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르지 말래요 어 맛이 이제 촬영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배고파요. <웃음> 라이 이제 집에 갑니다 음 추워 어디 집도 산 왔는데요. 아까 하루 필름 갔다가 사진 찍고 왔습니다. <웃음>